뭘... 제게? 구원장님, 잠을 잘 때에는 꼭 별도의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나요? 그냥 제가 며칠 전그 고양이를 맘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주신 거라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즐겨 쓰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냐는 말씀이군요. 구원자님, 저는 다른 정령들과는 달라요. 보통 정령은 아주 의미 있는 사랑이 담긴 물건, 즉 유물에 영원불멸의 영혼 영혼이 깃들어서 탄생하죠. 그것이 아니마, 흔히 말하는 에버소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정 목적 하에 방조와 함께 인공적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저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인간의 손에 의해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정령이니까요 어쩌면 그만큼 제 역량에도 미흡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물건에 애정을 담아서 쓴다라는 개념을 다른 정령들만큼 깊게 이해하진 못했는데 구원자님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고른 물건을 선물해 주시니까 이제는 조금 알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 파자마를 소중히 쓰다보면 언젠가 이 파자마에도 정령이 깃들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려면 제가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영준님의 수입을 이런 데에다가 쓰시다니 기분이 복잡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곧공무 시간이군요. 잘 다녀오세요. 어라, 미피? 이런 곳에 있었군요 유리아님, 안녕하세요 품에 들고 있는 건... 쇼핑했나요? 매피가 <웃음> 옷을 사는 건 처음 보네요 <웃음> 구원자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잠들 때 입는 의복이라고 어머! 구원자님? 메피에게 마음을 써주신 거군요. <웃음> 이 잠옷, 천이 무척 부드럽네요. 이거라면 메피의 숙면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의복을 구성하는 천의 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유리아님은 평소에 잠옷을 입으시나요? 네, 마음에 드는 잠옷을 입으면 하루를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언젠가 메피와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맛있는 차와 다과를 준비할게요. 어? 저희끼리만 파자마 파티를 하면 원자님이 삐지시려나요? <웃음> 원도님님유유리아이이바시시는마음음에 드는 잠을을사입거나 방주를 빗자루질하면서모두와평화롭게 지내는 일상 그건 내가 직접 구현해야 해 실패할 수 없어 반드시 매피... 어, 메피. 역시 매피는...